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픽게임즈라는 로블로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랜덤게임이 나와서 끝까지 생존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 오. 오. 아, 이렇게도. 아, 이 레이저를 오. 피하는 오. 거구만. 오. 오. 오. 오. 오. 이 정도면 쉽지. 아, 리아가 조종을 오. 잘 못하네. 리아. 리아가 지겠는데. 야, 리아가 조종해봤자지. 응. 별거 없구만, 김리아. 아, 한숨 자고 와도 되겠다. 레이저가 좀 많은 대로 이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와, 여맨이 훈수한다, 훈수. 혼수. 아니 너무 심. 시... 가만있어 있어도 안죽어도안 있어도 안 있어도 안있거도안 있어도 안 있어도 안어 나는 몰어어 내가 이 정도로 아. 죽을 것 같아. 음. 오. 이야야, 짱 못한다. 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융털로 해도 그거보다는 잘할걸. 이거 <웃음> 한 융털. 융털이래. <웃음> 융털이 뭐야? 팔아 나면 날죽여봐 어릴 때 없지. 야, 야, 야, 죄도 죽였다. 진짜 죽었는데? 아, 누가 죽어? 와. 내가 죽다 자, 한판 끝났습니다. 야, 좋네요. 자 오늘 어쨌든 어 꼴등한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꼴등한 어. 두 명에게만 벌칙이 있습니다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리아 왜 땅에 어. 박혀있어? 야 디그다 오. 갔다 디그다 됐다 디그다 떠버렸어자 이제 어루. 디그다? 넌 내꺼야 디그다 이번 게임은 배강공사고만 공사하러 가자 이게 뭐지? 오케이. 10초 물이 들어옵니다 망치로 구멍을 개선하세요 야물 들어온대 빨리! 준현인가 봐. 준현인가 막빨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이야. 아 지금 물 늑대... 들어왔대. 아, 너는 저기를 막고 난 여기를 막을게. 늑대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매나 내가 이쪽을 막을게. 네가 그쪽을 막아. 아나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여매나 빨리 막아. 아니 아여기도 중간에도 있잖아 신경 좀 써줘. 알겠어 여매나 걱정하지 마. 늑대야 우리 팀이잖아 팀. 우린 팀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나 무서워. 오케이 야, 10초 10초만 버텨 10초만. 여민아 물이 따뜻해지는데 혹시 오줌쌌니? 아 따라 쐈어 쐈어 쐈어 쐈어 <웃음> 아 어쩐지 노랗더라 오케이 오케이 이때야 우리 살았어 야, 나이스 야. 아 잘하는데 야다 깼네 야 우리 잘하는데 승자잖아아 이번 미니게임에서는 꼴등을 정하긴 좀 그렇고 한 열판에서 마지막 판때 그냥 결정하자 어때? 나는 찬성 아 지금 연습 게임인거지 명중 활쏘기 활송과 아, 하면 난데 활속이 뭘까요 아, 이거 마우스 클릭하는 건가? 지금! 아, 이거는 나 아, 잘한다. 내가 또 오버워치로 단련된,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빨라요, 님들. 이거 리로드도 하는 거구나? 리로드는 어떻게 하는데? 그냥 막 클릭하면 돼. 야, 황금 색깔 무조건 먹어줘야 되고. 맛있어. 아, 과연 누가 꼴등일까? 누가 제일 못 맞췄을까? 궁금한 걸요? 아난 20개 쐈는데 얘들아 너넨 몇 개? 어? 어떻게 봐? 아래 있잖아 20개나 쐈다고? 어나 27개 쏘는 중? 나 3개인데? 3개라고? 내가 쏘는 걸 누가 자꾸 쏘냐? 오케이! 나 30개 나2 7개 33개, 둘 등이 다등이네 33개. <웃음> <요>. 뭐야 헤어 드라이어 <웃음> 전투래? 야 헤어 드라이 전투. 아 먼저 머리 말리면 이기는 거야? 이건 뭘까 진짜?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맞네. 크라라보다. 아, 헤어 드라이기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거인것 같은데? 날려버릴 거야. 오. 아, 오. 아 오. 맞아, 맞아, 맞네, 맞네, 맞네. 날려버리는 거 맞네. 아니야. 오오오오 우!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나 방금 나가시지! 방금 이 오리 속이야! 대결하자 가야지! 아! 자, 일로 아. 와. 한 명! 한 명만! 최후의 요인 <웃음> 안에 들어 보세요! 좋네! 야 우리 죽어! 야. 잘 가라 김이야! 안 돼! 아! 오케이 나이스. 예. 나이스! 예! 자 이번에 다음 판은 올등두 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한 명만 하는 건데? 그래? 그럼 음. 한 명도 정하고, 다음 판에 또한명 정하면 되지, 뭐. 꼴등은 뭐, 벌칙이 있나? 아, 그럼. 꼴등은 뭐. 이번 판에서 꼴등은 벌칙이 있습니다. 이번 판에 꼴등을 못 정해. 아, 그래요? 한 명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아유, 이녀어 야, 야, 야, 야, 죽어라, 이녀석아! 야, 나한테! 다 죽일 거야. 뭐야 별거 아니네. 진짜 별거 아니야. 오, 오, 미야 미안해. 거. 진짜. 미안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미안해. 야 뭐야 별거 없네. 아 <웃음> 가고모트 패배했다. 음 진짜 별거 없다. 그러네, 별거 그냥 뭐 소리만 지를 줄 알고 그냥 피시한 <웃음> 거인이었다. 빨리 죽었으니까 여맨이가 벌칙인 거야? 아니지 아니지 이번판에서 결정하도록 할거야 꼴등을 정하기가좀 애매했어 이걸로 꼴등을 정해보자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 꼴등이겠지? 아마도? 회전큐브가 회전합니다 떨어지지 말고 살아남으세요 오케이 꼴등 정하기 딱 좋네 오케이? 짱장 좋다 떨어지지 말고 생존하는 게임 자 이거 줄넘기죠 줄넘기 오, 오, 오. 어? 어어? 오오 오오 오! 야, 이게 간에 있을 것이롱 어 <웃음> 멍청이들 오? 아... 자, 빨리 꼴등은 누가 될것지 너무 기대해야 되는데요! 난 아닐 것 같지롱 꼴등에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다구우우와톰이 위험이 위 와, 벌써 무섭다. 떨어질 것만 같아. 아, 아! 미역 꼴등! 하하짠대그 <웃음> 어... <웃음>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죽는 사람 같이 벌칙 우, 받는 우, 거야. 그 다음에 <웃음> 죽는 그쵸? 사람이야. 어떻게 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는 어. 나는 금방이라고. 아니네. 어, 불이 막 나와. 나는 이 정도는. 어. <웃음> 아! 여맨이 그 다음 꼴등. <웃음> 어. 와, 승자다. 아!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은 꼴등은 미호와 나다. 아나. 아. 안돼. )��음> 자 오늘 벌칙을 받을 곳에 들어왔습니다. 어 미호야. 준비는 됐겠지 꼴찌 녀사어 이러지 마. 오. 그럼 처음부터 이걸로 가볼까? 오오오. 메니 꼴찌 는게 아니었는데 러메니 꼴찌는 어. 하지 말았어야지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어? 어? 내게 어? 어? 이러지 마! 어? 아! 아! 어때? 어때? 어때? 나의 메니꼴찌한안 <웃음> <볼지> <웃음> <웃음> 되겠다 이제 미호가 벌칙 시간이야 왜? 죽었다. 아! 내가 나를 때리고 있잖아! 빨리빨리! 빨리. 넌 죽었다! 아! 아. 이 녀석이 난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 뽀뽀뽀뽀뽀이 어, 뭐, 뭐, 뭐, 뭐.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너왜 아, 아, 꼴등했어 왜 엄마 엄마 <웃음> 어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너는 아까부터 뭐응기묘 <뭘. 웃음> <웃음> <웃음> <너> 뭐야 아 <웃음> 뭐더라 아지 으아! 이건가? <웃음> 뭐야? 왜 이래? 아이디 잘못 찾아봐. 다 치, 칙, 칙, 칙, 칙, 칙, 칙, 칙, 칙, 웨이크! 웨이크! 웨이크! 웨이이크웨이이크 웨이크! 웨이이이크웨이이크이이크웨 안녕!